빚은 빚일 빚은 일은빚에 15번 번. 어떤 지수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지수함수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만난다 그치? 응. 여얘가 y는 ax이고 여기 y는 마이너스 b의 x제곱 플러스 c야 여기는 분명히 얼마야? 이거든 얘가 무슨 삼각형을 만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의 넓이가 얼마래? 응. 30이었겠지? 한면에가 32였네? 4루 2였네? 그럼 이 얼마야? 8이지? 네. 맞지? 네. 그럼 기이 얼마니? 납니다. 요 점에 잡히는 분명히 9겠죠? 어, 이게 그럼, 여기 0 넣으면,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는 9여야 되니까 C는 얼마고, 10자. 슈. 10? 네. 그리고 여기다가 4컵마 5를 때려치면 어떻게? A의 4제곱은 얼마야? 5야. 여기도 4를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돼서 b의 4제곱도 얼마야? 5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묻고 있어? ab 곱한 것에 제곱 더하기 c가 얼마냐고 묻고 있어. 그냥 줄을 곱할게. ab 곱한 것에 4제곱이 얼마기 때문에 25이기 때문에 얘는 5 더하기 c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중요한 거야. 고민 하나도? 는거하 없지. 너희가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이렇게 접근했을까? 맞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사품에다이거야 자, 15번. 고민했을 거야. 이등변생각형이잖아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야, 그거 알면 여기 안앉적있지 내가 그래서 수업 전에 안 풀고 들어오더라고, 미리 풀고 들어오 이런 풀이거든. 인간명사 풀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풀이를 내가 싫어해. 너희가 진짜 이거 이등변 사각형인 거를 못 찾아서 문제였을까? 그럼 실제로 고민. 야, 우리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교점 구해봐야 되겠네? 미지수가 파티네? A의 X제곱은 마이너스 B의 X제곱 플러스 C. 이걸 어떻게 풀어? 못 풀겠지? 그럼 요점의 좌표부터 꺼야죠. 요점의 좌표는 얼마가 나올까? 0어었더니 C 마이너스 나오겠네? 그럼 요 길이는 알겠다. 요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서옆 빼니까 C 마이너스 2야. 그치? 그러면 요 길이는 어? 이등변이라며 넓이가 나올 아,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겠지. 그게 실전적인 느낌 아니야?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를 이건 사점이라고 친다면은 5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자, 우리 정합시다. 세트 하나 풀는데 30분을 느낄 겁니다. 30분이란 시간이 딱 맞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30분이란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려운 3점이건 쉬운 4점이건 어쨌든 뒤에 있는 이것의 기준에 우리들의 기준에 의해 3점짜리 2분 제한 4점짜리 5분 제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중간에 30분을 드린 거예요. 오케이?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풀어보시면 아마 나올 건데 어려운 문제가 많을수록 30분을 넘어갈 거예요. 20분에 풀리진 않겠지. 쉬운 4점들도 들어있을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풀면서 요거 한 4문제만 들어있어도 시간 확 올라가 12분 정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쉬운 사정이라도 어쨌든 30분 동안 요한 세트를 풀고 채점하고 미처 풀지 못했더라면 내가 왜못 풀었을까도 생각하라고 내가 어려운 거 붙잡고 있냐는 못 풀었나? 그런 넘어갈 줄 아는 것도 실력이야 알겠지? 지금 15, 16번이 막혀서 17, 18, 19번을 푸신 분수 15, 16번이 막혀서 뒤로 넘겨보지도 않고 17, 18, 19번, 2 0번을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으안 됐다고 오케이 너희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냐면 수능 1번부터 22번까지 안 풀면 그 뒤에 있는 미적분을 안 넘겨 본다고 안 들어가야 되기아 그럼 뒤에 더 쉬운 거 있는데 어떻할 건데 23번 개쉬운 거 하나 나올 거야 선택해서 1번 하나는 20, 2점짜리 하나 나올 거니까 확통하시는 분들 역대 확통, 확통하시는 확통 분들 역대 확통에 힐러가 없어 그럼 확통은 다 풀어야 돼 근데 수수 수 1에 힐러가 있잖아 공통 범민의 킬러가 있다고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다 풀어야 다음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제발 넘어갔다 오고 넘어갔다 오고 시험지를 계속 바스락바스락 넘기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시험지를 이렇게 피면 전체 크기가 B3에요 기포 사이즈의 2배 일반 시험지의 2배 크기라고 이렇게 넓어지잖아 너이 책상보다 커이 책상보다 커 학교 학원 책상 밖교 책상보다 커 오케이? 이거를 펴서 풀지 접어서 풀지 너희가 어떻게 접는지도 연습 다 해야 돼. 다음 가봅시다 요번 16번이에요 잔소리가 좀 많았는데